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웃음> 네, 오늘 처음 왔는데, 오픈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오픈 근데,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무 향력이 굉장히 좋은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웃음> 이게 원만하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켜질 못하는데, 네. 네, 이게 갑기 원가도 많이 이렇게 제작비가 들고, 그러 거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그 참. 좋게 하시네요. 여기 성격이 이제 어떤 음식점의 성격이죠? 아 한식하고 일식하고 섞여 있는 이제 저녁에는 코스 위주로 나가는 음식인데 아, 뭐 단품도 단품으로 식사하실 수있게끔 해드리고요. 어 낮에는 이제 기쪽 이제 회사 상권이다 보니까 점심 이제 식사하실 수 있는 뭐 이렇게 간단한 단품으로 식사를 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에 돼요? 정확하게? 어, 아 호자동 우리은행 지점 바로 뒤. 인데요. 네. 저희 집원으로 따지면 여기가 통인동 148번지가 되더라고요. 통인통인동. 네, 통인동. 무료 레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찾기가 쉽요 네. 쉽게 네. 네. 쉽게 네. 네. 그 뒤에 또 이렇게 어우러진 그 식당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네, 이쪽 뒤쪽으로 하면 앞쪽 경복문역 2번 출구 나오시면 서촌 먹자골목도 음. 있고요. 먹자골목이 네. 잘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뒷편으로 하시면 이렇게. 여아여자대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투표는 그서 예쁜 카페나 고 여기는 뭐 특별하게 여기를 또 장소를 전문 지문이라가요 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이제 저만의 이제 가게를 하나 하려고 음. 여기저기 다 알아보다가 음. 뭐, 뭐 호자동 쪽을 한번 보아보게 됐는데 한옥이 우선 너무 매력이 있었요 아, 네 한옥이 우선 매력이 있어서 결정을 네. 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어떻게 그 메뉴는 어느 정도의 뜨는 이렇게 요 코스 같은 아, 네. 어, 저녁에 이제 회 코스는 조금 대가 있는 코스 형태로 해서 식사를 다 풀러하실 수 있는. 지금 어, 어미담 코스로 해서 어 코스, 미 코스, 담 코스 해가지고 9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런 형식으로. 특히 이제 여기 상어가 어미담인데 네. 무슨 뜻이 있나요? 네, 네. 어 바다의 아름다운 맛을 담다는 맛이에요. 네. 어, 어, 어, 어. 너는 고기 없자, 미는 아름다움이, 네. 담자는 담을 담 있어서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는... 제가 특별히 <웃음> <웃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은 이름이에요. 아, 잘 지셔야 네 나는 처음에 어머니의 마음을 담다. 아, 네네네. 네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서부터 가게를 혹시나 제, 저만의 가게를 하게 되면 음. 그 이름을 쓰겠다고 옛날에는. 아유 잘하셨어요. 아유, 이름이 고전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웃음> 그 마음에 와 닿는 거. 오픈은 언제 하나요? 어, 저희가 오픈은 8월 20일 음. 예상을 하고 있어요. 8월 20일. 네. 아직 예. 좀 정리 안된 부분도 있어서 음. 8월 20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바닥에 이렇게 그 고기를 잉어를 그리고 있던데 네. 그리게된 이유가 있나요? 음. 어 제가 언젠가 식당에 한번 갔는데 오. 바닥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게 네.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참 예쁘다 생각을 했고 아이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돼서 저만의 가게를 한다고 하면 꼭이 물고기 그림을 바닥에 그려놓고 싶다 고뭐 그런 <웃음> 그러니까 저만의 제 나름의 꿈 아, 네. 중에 하나였어요 솔직히 네. 말그런데 네. 이제 제가 작게나마 이렇게 가게를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그꿈중의 하나인 이제 물고기를 꼭 네. 그려서 이제 무조건 착이일를만은 날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면 저 일본 같은데 가서 제가 음식을 먹게 되다 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그 간혹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벽화로. 아, 네. 근데 바닥에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유영하기 탁 사라져요. 아, 근데 여기다 또 그냥 그 마감 재를또할것 같아요. 커팅을 해갖고 아마 딴사람들이딱두르면좀 이색적이다. 그리고 또 물고기 어를 쓰신다고 이제 그참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는 게 쉽진 음, 않은데 네. <웃음> 그래도 먼저 그에 경험이 또 있으시다니까. 이 문을 보니까 이렇게 에, 다 이렇게 터서 단체 손님도 받을 네, 수가 네, 있고, 받을 수 있고 파티션도 나눌 수가 있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거의 다 문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제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이직집을 가면 거의 다 나무잖아요 네, 그거잘 그러니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웃음> 어쨌든 아주 대상하시기 바라고요 감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고객들 위해서 안내를 또 열심히 또 해줄 테니까요 감사합니 <웃음> 넥스큐 그 유튜브를 보고 왔다는 분들은 네. 잘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